마지막에 아이돌만이 하는 그 엔딩 포즈가 있죠. 네 엔딩이 좋았다. 네 엔딩이 좋았다.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이 검은 거보다는 장군 느낌. 23일에 방송된 미스터 트로트에서는 박지현이 트로 엔딩 요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본선 4차 1대1 라이벌 매치에서는 윤준엽과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은가은의 티키타카로 무대를 꾸민 윤준엽에 박지현은 송가인의 검은고야를 선곡했습니다. 박지현은 살랑거리는 안무와 함께 환한 미소를 곁들이며 무대를 꾸몄고 등장부터 뜨거웠던 객석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무대를 끝마치자 박선주 마스터는 스타성이 있네 라고 덧붙였고 붐은 지현씨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놨다 한다. 특히 마지막에 아이돌들이 하는 엔딩 표정도 짓더라 라며 아주 매력적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에 박지현은 수줍은 듯 고개를 떨구며 살인 미소를 지었는데요. 박지현의 애교 섞인 또 하나의 숨머짤리 탄생했습니다. 이어 붐은 노래 제목이 검은 고야인데 장구의 느낌이 더 났다. 승승장구! 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잡아 보자 잘 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아이돌만이 하는 그 엔딩 포즈가 있죠? <웃음> 보여드릴까요? 뚱뚱뚱! <웃음> 마지막에 아이돌만이 하는 그 엔딩 포즈가 있죠? <웃음> 네, 엔딩이 좋았다. 아, 네, 엔딩이 좋았다.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짓고 이런 것들이 어색해했는데 어, 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 미소 짓는 모습이 어,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본인만의 트레이드마크를 좀 찾은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노래 제목이 검은고야인데 장구의 느낌이 더 났어요. 아. 지현 씨에게는 약간 승승장구. 아! <웃음> 검은고보다는 장구 느낌.